나도 찍야아 인스타 찍는 거야? 그렇지 위에서 찍어 항공샷이 잘 나온다 네, 진 어때? 감성이 있어? 네 아, 감성이 있네요 잘 찍었네요 아, 아. 와 근데 마약 토스트가 계란이랑 마요네즈 들어다 버터도 우와 바삭한 소리 봐 맛있겠다 먹어보자 먹어보우자 음, 우와! 와우 진짜 맛있다 마요네즈는 그냥 계란에 식빵인 것 같은데 별미네?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쪼금하면서 달달한 뭔가 계란이 아, 달달한가? 식빵이 약간 짠맛을 좀 중화해주고 아 완전 맛있다 진짜. 밥이 어땠어요? 첫째 날 첫째 날에는 기타를, 기타를, 기타를 치는 날이니까 아 기타를 틀리면 안 된다 줄한번 틀리면 너무 크게 들려서 너무 잘 들리겠다 최대한 무대에서 틀려도 난 즐기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왔는데 이미 그때부터 너무 신나는 거야 아 내가 기타 칠 거라고 절대 생각 못 하시겠지? 다들? 아 노래하는구나 이러다가 기타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 이런 표정부터 나 이미 깜짝 놀랐지?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 신기하다. 이런 눈빛으로 봐주시니까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의상이 너무 예술이었지. 그게 사실은 그 실장님이 그 의상에다가 이거 여기 이어커브도 한국에 안 팔아서 그거를 손수 다 만들어주신 거거든. 넌 너무 감동이지. 그래서 그거를 딱 귀에다가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왜냐면 내가 귀가 이제 다시 막아가지고 귀걸이를 못하는데. 그게 진짜 딱 포인트가 되면서 어깨 힘이 빡 들어가면서 스타일은 다 완벽해. 맞아. 나만 잘하면 돼. 그런 거였는데. 너무 재밌었어. 고명 비추니까 검은 완전 반짝반짝반짝 반짝 진짜 예 미러볼. 음. 진짜. <웃음> <웃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버려지진 않았어. 어, 맞아. 제일 빛나던 순간. <웃음> 빛나던 미러볼. 나무 뭐... 근데 많이 아니야. 그때 아, 조금 아, 몸도 아,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약 먹고. 해도 이게 약발이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긴장을 해서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옷도 되게 타이트하니까 힘도 딱 주고 막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호텔 갈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서 응 그래도 언제 그런 무대를 해보겠어 언제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큰 무대에서 이 잊지 못할 순간인지 응, 댕들이다 써봤잖아요. 맞아. 완전... 진짜로 아무도 생각, 아무도 생각 못한것 같던데. 힌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방송에서 잘 참았다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웃음> 나는 오히려 대도님이 혹시나 방송에서 얘기할까봐. 아 되게 귀했는데 맞아. 근데 한 번도 얘기 안 했고, 음. 랜선 라이프 촬영할 땐가? 그때 거실에서 못뭐 촬영하는데 내 기타가 잡혔어. 아 그래서 나는 아 <웃음> 혹시나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왜냐면 핑크색이잖아 응, 응. 그래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그런 눈치를 챈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응. 카트라이드에서 난 진짜 내가 신기가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공을 두 개를 들었는데 응. 오른쪽에 부전승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데 진짜 딱 열었는데 부전승인 거지 그래서 내 스스로 무서웠어 난 정말 심기가 있구나 그이좋전나 아니었으면 좋구나. 탈락인 건데 부전승해서 3등인 거였어요? 부전승 안 쓴다 꼴찌했지? <웃음> 그리고 피날레 섰을 때도 작년 페스티벌보다 훨씬 메인무대가 크고 널찍하고 이러니까 피날레 무대에서도 너무 좋았어 사실 팬분들도 엄청 오랜만에 보는 느낌 그렇게 큰 무대에서는 응. 너무 감사했어 음. 이건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음. 고기처럼 뜯어먹어요. 접어버린다. 와. 와. 음. 계란볶음 와, 진짜 맛있다. 역시 계란은 실패하지 않아. 계란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대 계란말 실패했잖아요 어쩜, 어쩜 그렇게 부부는 다 실패하는 거일까? 그럴 수도 있지 응. 어제랑 말씀이 다르시네요 다윗 실패하와서 비난하시던 과거는 잊으셨나요? 막상 보니까 팬분들과 시간을 보내라 음식 하면 시간을 까먹어버려 음식보다 팬분들이 더 소중하니까 그가어 응? 보니까 갑자기 탐내가 그래?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고 그래. 우리 김이 성공했지 아 아니 진짜 긴게왜 갈비 탕 거는 우리 암 걸린다고 못 먹겠으면서 그러니까 팬들 암 걸릴까봐 전 <웃음> 진짜 암 <안> 걸리게 <웃음> 근데 그 정도로 가가. 타진 않아서 <웃음> 거의 짜파게되더만요 <웃음> 아니 웬만하면 먹을만하면 주려고 팬들 팬분들 줄려고 내가 먹어봤는데 약간 경계선에 있는 거야 먹어도 돼와 먹으면 안돼이 사이에 딱 경계선에 있는 느낌? 아 그래서 줄까 말까 해서 너네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한 거지 아주 실패 안 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그 스프 가루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쿠키 스튜디오에 사람들 되게 <웃음> 그러니난 너무 감동받았어 많이 오셨어요 음. 항상 오빠랑 나랑 그때 무대를 같이 하다가 <웃음> 처음으로 다른 무대를 하는데 동시간대 다른 무대에 올라갔을 때내 개인 팬분들만 따로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오실까? 그랬는데 그때 쿠킹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 찬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는데 이번에도 사실 똑같았잖아 오빠도 이제 무대하고 나도 무대하는데 쿠킹집 거기에 그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진짜 정말로 내가 라면을 다 채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못 나눠드려서 너무 죄송했어 다음에는 선물을 더 많이 갖고 가야 될것 같아 거기 이렇게 오신 쭉 나눠줄 수 있게 사실 이번 답회는 8개월 동안 기다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뭔가 시원하면서도 좀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간, 지나간 느낌? 그리고 굿즈샵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굿즈샵에서 1등 방구가 1등을 했답니다. 뭔가 엄마로서 되게 뿌듯함. 심지어는 모르는 애기들이 와고 그냥 이거 귀엽다고 사가고 그래서 그래서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그만 먹어. 만 맛있는데. 네, 맛있긴 하죠. 그만 <놀람> 먹으세요. 그러면 이만큼. 다 오케이. 칼로 잘라야지. 아니, 그만큼 딱 베어 먹으면 돼. <놀람> 욕심보다 더좋 <잘> <놀람> <놀람> 됐다 그래서 내려놓세요, 내려놓세요. <웃음> 아니 이만큼 안 먹었어. <웃음> 일부러 내가 아껴 먹으려고 잡담도 <웃음> 아깝데한 입이 뭐지? 응. 언제 한 입이라 했어? <웃음> 한 입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웃음> 어, 어쩐지 이만큼 먹다 했다. 아끼려고 몸 관리하려고 한 거죠? 응. 응. 지금 챙길 때 몰래 삼킬라 했는데. <웃음> 아니 이거 밥 먹기로 했는데 다빼또 하고 싶다. 다음에 뭐 할까요? 벌써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웃음> 나 계속 고민하고 있어. 아 내년 내년은 선물은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아 구성을 짜야 되는데 구성을 짜서 아주 또 내년에 깜짝 놀래 무대를 만들어야지. 뭔가 사람들 기대하는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페스티벌에서 보고 싶은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다 하는 거 아니야. <웃음> 1분씩만! 아무튼 뭐든 여기. 구성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내년에 또 재미있는 모델을 할수 있으니까 내년 다회또도시이 그럼, 있어요, 그럼 네. 여러분 내년 답회 만나요! 뿅! 아니그 본동이 자마자 <웃음> 이거 뭐고? 아이보세야 아! 여보세요, 아. 아. <웃음> <웃음> 막을 새도 없었네 계속 아, 이것만 노리고 있었구나 <웃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어 <웃음> 다 마무리해요. 내년 다뺄때 만나요. 안녕! 뿅!